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 리뷰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두 번째 시티즌 프로마스터입니다 제가 시티즌 시계를 두 개만 가지고 있으니 뭐 현재로서는 마지막 시티즌 리뷰지만 한동안은 구매할 계획이 전혀 없어서 딱히 아쉽지는 않네요 불과 올해 초 올린 영상인데 도그워치 초창기에 리뷰한 프로마스터 터프 모델은 지상을 대표하는 뭐 그런 라인이고 허접하고 어설픈 리뷰 영상이니 굳이 찾아보시진 마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시계는 프로마스터 다이버 라인입니다. 대략적으로 세이코에 단종된 SKX나 현행 프로스펙스 다이버들과 경쟁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인지도나 인기, 뭐 가격은 그보다 좀 낮아 보이네요. 물론 200만원이 넘는 프로마스터 1000m 프로페셔널 모델이나 어, 70-80만원 에서 정도 하는 아쿠아랜드 모델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구매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프로마스터 다이버 라인에서 인기가 좀 높은 모델은 비교적 저렴한 200m 모델이죠 워낙 유명한 모델이지만 어, 뭔가 매니악적인 저의 취향에는 크게 어필되진 않았습니다 암튼 상당히 난해한 모델을 오래 구입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게 좀잘산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밖에 차고 나가기도 좀 부담스러워서 진열대에만 보관중인데 어차피 여러분께 소개는 드려야 하니까 한번 리뷰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도그워치 이번 리뷰는 시티즌 프로마스터 다이버 300m 모델이고 이 시계가 나름 해외에서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바로 에코질라 입니다 어.. 고질라? 어, 이건 좀 저도 납득이 가는데 국내 리뷰는 아직 없습니다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박스는 일단 프로마스터답게 멋진 모습인데 열기도 전에 솔직히 마음이 좀 무겁네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시계는 추천 안 합니다. 개성이 상당히 강해서 저는 좋아하는 하는데 어,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어, 박스를 열면 뭐첫 인상은 이렇습니다. 음, 예, 모델 코드는 BJ 8050. 다시 0 8 2 입니다 어, 충격적인 스펙을 알려드리자면 케이스 크기는 48mm 두께는 18mm 딥블루 300m 모델이나 1000m 모델보다도 더 크고 더 무겁습니다 케이스 크기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건 아닌데 아무래도 두께때문에 유독 더 부담스러워 보이네요 어, 정상적으로 어울릴만한 손목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18.5mm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예쁘게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어, 나름 17.8mm 손목인 저도 뭐좀 찌그러져 있어야 될것같고요 원형 케이스에 스트랩이 붙어있는 구성이라 러그투러그는 의미가 별로 없고 특이한 부분은 케이스 크기에 비해서는 다이얼창은 또 상당히 작습니다. 어, 뭔가 이 작은 창을 통해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무게는 기본적으로 달려오는 스트랩 기준으로는 179g 정도인데, 어예 맞아요, 러버 스트랩이니까 대충 몸체만 한1 6 0 g 이상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모든 케이스 표면은 무광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으며 케이스 백에는 어, 옛날 그 다이버 장비 그림 같은 예 상당히 멋있고요. 테두리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스펙이 표기되어 있는데. 어, 일단 두낫오픈과 서비스센터 리페어옵니 라고 적혀있고 어차피 뭐 열고 싶은 마음도 안생기네요 항자성 4800 다이버 300m 뭐이 정도가 쓰여있습니다 전면부 베젤도 케이스와 동일한 소재로 되어있고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데 예상대로 백플레이는 전혀 없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충전식 쿼츠를 할수 있는 에코드라이브 초침이 움직이는데 어 이것도 뽑기 운인가요? 초침 정렬이 이 시계도 안 맞는게 보이네요. 그래도 리테일가가 495달러인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실제 가격대는 한 30에서 50만원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형광 테두리로 포인트를 준 분침이 좀 눈에 잘 들어오고 하단에는 300m 프로페셔널 다이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특징은 아무래도 물속에서의 시인성을 고려한 것 같은데 분침과 인덱스가 비교적 작은 다이얼이지만 큼지막하게 표기되어 있어서 시인성은 좋습니다. 인덱스 위로 야광도료가 넉넉하게 도포되어 있어보여 야광 성능은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뭐 전체적인 다이얼 구성은 프로마스터 다이버 라인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야광은 밝기도 좋고 bgw9의 푸른 계열입니다. 지속시간도 특별히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평균적인 느낌이며 12시 방향 베젤 포인트에만 녹색점으로 야광이 되어 있어서 이 역시 실제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 중에 간섭을 고려한 부분인지 용두가 케이스 좌측에 위치한 게 특징인데 스크린 타입이며 풀리는 느낌은 부드럽고 한 칸을 뽑으면 날짜를 끝까지 뽑으면 해킹 조건에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용도는 그립도 좋으며 작동감도 부드러워서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게 좌측에 붙어있어서 왼손으로 조작하는 것이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스트랩은 러그 폭이 2 4 m m 라 상당히 크게 시작은 하는데 시작부터 급격히 이렇게 줄어들어서 20mm 폭으로 되어있고 러버 소재답게 이 시계 자체가 무거워서 그렇지 뭐 착용감은 괜찮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이 버클과 스트랩 고정링의 존재감은 상당합니다 이 역시 케이스와 동일한 소재 동일한 표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익스텐션 스트랩이 있는데 다이버 수트 위에 착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설명서를 보니까 기존 버클에 어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기는 한데 뭐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사용할 일은 없겠네요 한가지 특징은 아무래도 러버 스트랩은 시간이 좀 지나면 갈라지거나 끊어질 수도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교체하는지를 저는 솔직히 전혀 모르겠네요. 총평입니다. 터프하고 멋진 모습인거는 맞긴 한데 저도 일상생활에서 차고 나가는게 부담스러운 시계입니다. 솔직히 이런 시계는 소장만 해도 진열대에 모셔놓고 가끔 바라만 봐도 흐뭇하긴 하지만 어차피 뭐 오버빌트 멋으로 차는 시계라 크기까지는 어떻게 뭐 커버한다고 해도 일단 너무 무거워서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찬다는건 별로 땡기지는 않네요 어 솔직히 요즘 무거운 시계는 거의 안차게 되더라구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추천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이번 편도 아 이런 시계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리뷰하기 애매한 시계 어떻게든 마무리했네요 지금까지 도구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워치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